아, 시작되는 건가? 아, 맵 진짜 거지 같다. 뭐, 뭐, 이딴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아, 아, 오호호 <웃음> 진짜 악독하다. 어떻게든 데미지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구조리야, 진짜.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Oh, hi, Mark. 와, 잠깐만. <웃음> 야, 희망피. 아. <웃음> 허허. <웃음> 뭐랄까?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음... 아, 사인방이고만 이걸 어떡한다. 일단 보통 원거리 있는 애부터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게임은 보통 그러더라고. 으흡! 어, 아 씨, 잠깐만. 뒤잡... 와. 걸려고 했어. <웃음> 잠깐만. 와, 깜짝이야. 으흡! 으흡! 으악. 아, 나 진짜. 아. 아... 전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가구는 좀 그런데 이거 한번 소환해봐야겠다. 이거. 야 저쪽도 세 명이면 우리도 세 명으로 가야 돼. 이건 태그 매치다. 이 자식들 좀 든든한데? 싸움이다! 얘들아 어그로 끌어 어그로 나는 이 놈을 상대하겠다. 아아아 아! 아, 잠깐만 왜 둘이야? 와 씨. 아 이거 빨리 처리하겠네요. 한 친구가 지금 피가 없어요. 렛츠 아 잠깐만. <웃음> 아우 진짜. 아, 이거 참 곤란한데. 분명히 돌반지까지 꼈는데 경직 경직을 안 먹네요. <웃음> 얘는 경직을 먹거든요. 근데 저 하벨 하벨이 문제야. 저 하벨이 문제. 하벨이. 와, 말도 안 돼. 미친 거 같아요. 이걸 버틴다니까? 양손 강공격을 이걸 버텨. 어. 짝마 아. <웃음> 아씨 이거 회복이 너무 느려. 일단 여기서 둘을 그냥 일단 없애자. 차라리 애를 지켜주면 돼야 될 것. 같아. 어 어. Oh shit. 아. 그렇지 하나 없애고 이게 답이었어. 됐죠? 백령들을 지켜주면서 했었어야 됐어. 애초에. 로빈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야. 학생이 멈추라고 선좀 있냐? 멈춰. 아,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아, 진짜 끝났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 아! <웃음> <웃음> 아니 궁금해 가지고. <웃음> 아니 궁금해 가지고. <웃음> 아, 시작되는 건가? 아. 어? 뭐야, 여기 서론 아닌가요? 여기 철성이야, 서론이야? 좀 헷갈리네. <웃음> 아씨 진짜 아맵 진짜 거지 같다 뭐뭐 이딴 식으로 돼 있어 이거 어 이거네 <웃음> 와뭐한글로밖에안돼 있냐 이거 잘못 가다가는 이거 굴러 떨어지겠는데 어우씨 깜짝이야 저 뭐야 저 뭐야 어이 뭐야 저거 이거 화살을 안 먹네요 인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뒤로 물러서 어 잠깐만 근접수 안먹네 아 상호작용 해야된다고? 음. 응. 어 이렇게 글린 나달리아 에서다 함께 죽을 수 밖에 없다 뭡 저럴 줄 알았어 그럴 거 같더라 그냥 그럴 거 같았어 아아아 응. <웃음> 아, 이렇게 나오겠단거지? 알았어 응. 응. 제가 뼈주먹으로 서브 뭐야? 그래 내가 그랬다 와! 아주 와, 저... 와 저렇게까지 활을 쌓아야 돼? 어. 비문에 뭐라고 새겨 줄까? <웃음> 아 씨, 잠깐만. 아니. 노노안 no, no. no. no. 돼. 죽고 싶지 않아. 남자답게 덤비라아 씨. 아. 아, 아. 아 씨. 노. No. 아.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걸. 그러니까 아. 계속 미미기나 그런 게안 나오길래 그냥 한번 가 봤어요. 혹시 몰라 가지고.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이모셔. 아! 와, 아! 아! 아! <웃음> 아, 미쳤다. <웃음> 아니, 여기 거기네 야인 시대 촬영장 아니냐? 여기가. 어디요? <웃음> 아직까지도 촬영 중이었어. 여기 있는 분들은 스태프분들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보시오. 아, 잠깐, 이거 보니까 이거 내, 일단은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갈수 있는 데가 너무 없는데, 이거 으! 으! <웃음> 와... 와...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자동이었어. 오! 잘 <웃음> 열어내릴게. 어... 잠깐만, 얘 모습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얘 있죠? 얘 때문에 얘들이 방어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색깔이 아니었어요. 저 뭔가 제에 묻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느낌이. 첩첩. 아아! 음. 씨... 돌아 버리겠어, 진짜. 척척? 아오, 이거를... <웃음> 아, 맞다, 이했다 완전. 첩척 어. 아, 아! 오오오오... 죽을 뻔했네, 씨... 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한시라도 인장을 늦추면 안 되겠구만 아 뭔가 기가 빨리 는것 같아요 기가 빨리는 것 같아 요아 어, 잠깐만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아 나씨 잠깐만요 이거 이거라고 하는 순간 와몇 마리야 이 이거 씨. 아니 애들을 무식하게 꾸겨 넣어놨어 아나 이런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이런 패턴 정말 싫은데 떨어져! <웃음> 떨어져! 오! 아 내가 저놈한테 죽은 거구나 씨 와... 내가 저러니까 죽지 아니 진짜 거지 같은 어 아니 아니 저기 움직이는 거였어? 난 정말 모르겠어 <웃음> 저기 움직이는 거였어? 어? 아 잠깐 이거 레버가 있었네 아 여기 레버구나 그런데 아 폭탄 던지기 딱 좋은거지 <웃음> 무지 감당이 안되는...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있어요 여기 함정매미네 애초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네 먹을 게 없어 여기가 먹을 게 없어 오씨 뭐야 저거 뭐야 죽어라 이 그물이야 어 잠깐만 불에 탔는데? 불에 탑니다 야 이거 꼭 그거, 그거 보는 것 같다 활활 타는 거 보니까 그 누구였냐? 동탁 있죠? 동탁에 불 붙이면 은 7일 밤났던가 맨날 불탔다고 하는 딱 적근이네 저거한 적근. <웃음> 자식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불타는구만 이 자식. 어? 이거 나선거 맞냐? 아니 불타고 있잖아 완전 나선검이네 야 뭔가 드워프... 뭔가 드워프 보는 것 같아 와... 큰 놈이 나와버려 에이 설마 또나오겠어아 <웃음> 그래요... 근데 얘들 진짜 악독하다... 저거 몸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데미지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부조리야 진짜... 설마 또 나오겠어... 아 진짜... <웃음> 아니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얘는 좀 틀리네 또... 생긴게... 그렇지 게임은 졸렬하게 해야지 원래 정면승부야? 아니요 저는 쫄보라서 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난 쫄보야 야 방패 내려 이 자식아 아, 방패 내려 비겁하게 어이. 와우 근데 요놈도 독이 걸리던가? 아또 걸리네 아 뭐요 꽤나 따끔할 거예요 아 때려 보시든가 근데 솔직히 저, 저 정도 키면은 저 정도 키면 나 때릴 수 있지 않나? 아 이제 내려가 볼까? 뭐어 아니 이게 뭐 can i know the way do you know the way 뭐뭐진가 아니야 진짜 아 와... 레임이라 이놈의 패턴이 진짜 지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아 아니 피했잖아요. 피했잖아요. 시작된 건가? 아 <웃음> 이게 뭐야? 아씨 더럽게 프네 얘네들 중갑이라서 롱소더계로때려파자딜이안들어가 지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또 너무 느리다 보니까 내임 상당히 힘든 게롱소더로 아유, 샤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짜난 거예요. 어 뭐야? 어. 아 씨. 아니, 선생님. 지 않을 거예요. 아. 아, 뭔가 빠른 무기로 좀 사사삭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나? 특대 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느려요. 제 템포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시작됐나? <목소리> <목소리> 어, 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오호 어, 어. 아 근데 되게 불하다 여기는 아니 무슨 왜 이렇게 소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웃음> 아니 어떻게 된게 소환, 소환하는 애들, 친구들 그런만큼 어렵다는 건가?